<웃음> 안녕하세요. 어. 이제 스쿼트 하체 운동 도와줄 여동생이 하기라도 좀 그렇고. 딸. 안녕? 방학도 할겸 용돈도 받을 겸. 아 제가 시급이 좀 세가지고. 얼마? 열장. 나가. 해. 노동을 화폐로 받으면서 직업 의식을갖고 오케이. <웃음> 스쿼트부터 할 거니까 세팅. 자, 배가 볼까 두 장. 오, 맛있어. 야, 빨리 해라! 왜? 아, 뭐해!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지금, 지금, 이, 이런 시간에 지금 부터 다시 10개 정도 할게. 카운트 잘해. 네. <웃음> 와, 맛있겠다. 좋았다. 오. 야, 뭐? 카운트! 세개 아, <웃음> <씨. 웃음> <웃음> 더, 세개 아, 더. 자. 한 번, 한 하나, 하 하나, 하나, 더 자, 가자. 음 자, 딱두개 맞자. 두 개, 두 개. 나웜이 진짜 웜이보. 와, 펌핑 됐다 지금. 어후. 와, 선생님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음 와. 음 아. 자, 세 장. 세 장, 세장 더. 자, 세장 더. 이사유 890. 120. 몇 킬로? 120. 다시 몇 킬로? 140. 그래. 가서 벨트 좀 갖고 올래? 아 벨트야? 오. <웃음> 아 왜? <웃음> 아 세고야 나. <해라>. 아 냄새 갖고. <웃음> 너그러고너 이거 너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웃음> 야. <웃음> 너 뭐하냐, 지금? 야! 안, 안 되면 드디어 니가 들어와야 돼. 아, 오케이. 너 서프트 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스팟? 예스!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 오케이. 아 너는 그냥 내 허리를 잡고 들어라. 아, 오케이. 어, 안, 너, 어, 그렇게 해야 돼. 어, 어 내가 봤을 때 <웃음> 크게 사고 날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웃음> 이렇게 해 어. 와이와이다와이사장와이 엄마 엄마! 아 엄마! 빨리빨리! 엄마! 아이. 엄마. 야, 빨리, 빨리. <웃음> 엄마. 세장반, 렛츠고 s g 어어. 야야야. 어. 어. 야, 야, 야, 어 아, 내 거야. 보조 쓰는데 저도 마셔야죠. 아 그런 거야? 아. 눌레 아. 사지. 아. 뭐, 뭐. 아. 일은 못해도 네? 에너지가 네? 있어. 있어. 나한테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진지하게 좀. 딱세대만 하자, 잉 오케이? 세대요 어, 자 진짜 세게 아니면 어떡 아, 진짜, 진짜 나 이거 해야 된다니까?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자. 해야 돼? 어 가봐. <놀람> <놀람> 아, 좋아, 빨리 빨리, 어둘다 아, 오케이! 사장님! <놀람> 가자! <놀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나온나와어 음. 아, 씨, 아이고, 세다? 아, 얘는 확실히 봤어. 넌 남자가 제일, 남자로서 제일 매력 있는 부위가 어디라 생각해? 저는 음. 가슴. 아, 넌 가슴이야? 오, 완전, 야, 야 완전 다르다. 왜요? 대부분 어깨. 음...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 어깨, 허벅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저는 옆통이 큰게 좋아요. 어디? 그런 여자 많아요. 옆통이 큰 사람. 옆통? 응, 옆통. 아, 두께가... <목소리> 네저 여기 앞에서 응원해드려도 될까요? 사님 응. 너무 힘을 많이 쓰셨으니까 오, 제가 오! 올려, 오! 올려, 공구의 아! 아! 힘 아! 오! 울려, 이... 올려, 씻겨, 올려, 씻겨, 올려, 씻겨, 올려, 씻겨,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씻겨, 올려, 야 올려, 올려, 아 이거 좀 풀어줘. 이거 오른쪽. 아, 아 피안통이. 아, 너무 넘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손 오, 왼손. 아 저한테 여기 오른쪽이어가지고. 오 아, 왼쪽. 말이. 아이고 그 좀. 일단 스커트는 대성공이고. 뭐지 뭐 해야 돼 너. 오늘야? 저요? 아 어,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이제 전 이제 정리해야지. 오케이, 저기, 레그프레스. 여보. 세장 준비하자, 세 장. 저희 사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것도 하고, 이걸 또, 3세 장씩. 이게 좀시급이센 이유가 있구나? 어우, 맛있어. 어우, yes, baby. 4세트 할 거고, 네. 20개를 할 건데, 매 다섯 개마다 5초 초 동안 이완을 할 거야 네 하나 둘아 벌써 붙었네? 넷! 일이야너 진짜 빨리 타라 진짜! 3 4 빨리 타라! 오 <웃음> 아, 어, 뭐, 뭐 그랬어? 여섯 일,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아이씨 아빨리8 아, 9 <웃음> 아. 아. 1, 응. 응. 응. 1 2 3 응. 4 5 6 7 9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 2 5 아이번 어, 운동되고 좋았어 어 그쵸 그렇죠. 음, 어, 어, yes. 제가 잘해요 어포 일부러 가는거지? 일부러 잘되라고 그지예가 이따 올라가도 돼요? 아왜 이렇게 그러지? 오십 셋넷 어! 다섯 아! 이삼사 어! 음. 올라가 보겠습니다. 니가 여기 모자 좀 줘보세요. 자. 하하하하 기릿. 기릿. 자. 좋습니다. 아, 하나. 둘. 둘. 셋. 그렇지. 표정, 표정 밝게, 밝게. 밝게. 하하. 넷. 다섯. 으아. 다섯. 으아. 아하. 더 내려갑니다. 좋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렇지! 쉬지 않습니다! 열! 한 번! 원모! 하나 더 합니다! 올립니다! 올려! 올려 이 새끼야! 쉬지 않습니다! 올려! 올립니다! 올려 이 새끼야! 내려가! 올려! 그 셋넷오 다섯 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아. <웃음> <웃음> 올라. 더, 더. 아. 오오오오오오좀내오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웃음> 세후 열장인가요 세후... 좀 민감하잖아요 3.3 떼고 해줄게 원천 징수를 해야 되니까 아, 불태웠네요 약간 좀 없긴 했지만 뭐가 없죠? 한네가지가 아, 뭐, 아. 시간당 이 정도 패이면은 거의 그거야 과외급이야 하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리고 또 방학이니까 또 방학도 잘 보내라고 아, 아, 안 좋았어요. 진짜. 너무 빠르. 맞네요. 응. 좀 해봐. 응. 응. 안주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t v 응. 응. 응.